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어.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먼저 큰절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맞다 큰절 같은 인사 공손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아, 이제 2019년이 되었는데요 2018년까지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아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0만 유튜버와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골드 버튼을 받으면 그때 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<웃음> 알아보니까 100만 구독자를 달성하고 3주가 지나야 골드 버튼을 신청할 수 있는 이메일을 보내준다고 하네요 그러면 2월쯤에 제가 또 골드 버튼을 들고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지금 2019년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좀더 즐겁고 재밌고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장비를 많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그 장비들을 가지고 세팅을 새로 해보고 막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느라고 요즘 영상이 조금 업로드가 띄엄띄엄 되고 있어요 먼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기다려주시는 만큼 또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운이 겨울방학이 끝났기 때문에 <웃음> 좀더 이렇게 집중해서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여운이가 겨울방학인 때에도 또 여운이랑 함께 이런저런 추억을 만들면서 또 미분일기를 올릴 영상들을 많이 찍어놨으니까요. 또 기대해 주세요. 아셨죠? <웃음>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9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또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2019년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불 끄까 여보? 백만 축하합니다 이렇게 할거 아빠가 아빠 친구들 백만 명 생겼대 시작 백만 축하합니다 백만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빠 백만 축하합니다, 100만 축하합니다. 하나, 둘, 셋 <웃음> <웃음> 축하해요, 여보 아, 고마워요 축하해요, 아빠 음. 동현아, 잘 먹을게 감사해요 <웃음> 고맙습니다 음. 한통 고맙습니다 다음에 삼촌 만나 예쁘게 인사할 거야? 응, 그래. 난 여기 안에 좀 깎아 보이는 거한입 먹었어. 축하해요. 축하해요, 아빠. 응, 고마워요. 네. 잘 먹어. 담아.